그럼 실탄 이제 소실 준비됐나요? 예 네, 준비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이하고 이어프로텍션 착용하고 네. 우리 카메라 하시는 분들도 착용하시고 그러면 이제 총 받으시고 네. 자 받으시고 삽탄하세요. 삽탄 하세요 어? 삽탄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레인지 핫 레인지 핫 슈로 레디 슈로 레디 스탠바이 슛트와쉣 뒤에 사이야될것 같은데? 파편 여기까지 되네? 와우 와. 어? 다 빠졌? 맞았... 어우 그래잘 쏘는데? 아거 어, 거리... 안맞지? 거리가 한 20m 정도 되는데오케이감 잡아가고 있어요? 네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이거 나한테 떨어져 자꾸 좀 뒤로가 뒤로가 뒤로가 <웃음> 아, 어, 그래서 잘하는데. 어, 그 시야, 그 시야. 어. 확인하고 항상 한상, 한상 분리하고 아, 먼저 분리하고 이 상태 이 상태에서 포진 안전한 방향으로 좌팔, 발, 각도에 식혀진 뒤 걸고 양고 끝. 오케이. 박수. <웃음> <웃음> 자, 이번에 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음. 자,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자, 렌즈 핫! 렌즈 핫! 시러 레디! 스탠바이! 고! 와우! 와우! <웃음> 쉣! <웃음> 미쳤다. 그거 사람이 쓸수 있는 게 아닌데. 아그죠그죠이걸왜 쓰지? 아, <웃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드로했다고요패크레인 자, 시 아, 시오 마이 갓! 아, 시야! 시도 r e a d t 오 마이 갓! Go! o wow. 아, oh, 자, 약실, 약실, 실 약실, 세린다, 세린다, 볼리. 아, 이손 진짜 아프다. 예. 네, 네. <웃음> 와, 미쳤다. 미쳤어요. 아, 이거 진짜 아픈데? 이제 다음 총 K2 한번 사격해 보겠습니다. 이제 탄은 제가 이제 여기 가지고 있는데 5.56mm 보통 탄을 네.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삽탄하겠습니다. 레인지 네. 핫. 레인지 핫. 자, 이제 들어갔죠. 네. 그럼 탄알 일반. 네.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조종관 반자동, 반자동. 네. 자, 히로 레디 스탠바이 고! 와우 오랜만인데? 오케이 어우 잘 쏘냐 어우 좋아요 와잘 맞는다 아쏘 다 나갔습니까? 자, 네. 다 나갔으면 다 나갔으면 네. 총을 이렇게 해서 워킹 스테이션을 갖고 오시고 약실 켰죠? 약실이었습니다. 탄창 제거. 탄창 제거. 탄창 제거. 그다음에 실검사. 그다음에 다시 노리쇠 전진. 아이고. 노리쇠 2, 3의 후퇴 전진. 네. 앞으로 안전한 방향으로 격발 노리쇠 2, 3의 후퇴 전진. 네. 이렇게 약실 확인하고 입됐습니다. 이제, 이제 총 세우시면 돼요. 오케이. 잡아보세요. 예. 아, 이건 익숙하죠? 예. 아주 익숙한 느낌인데? 음. 자, 그럼 이제 탕 들어갑니다. Range 예. Hot! 준비된 사슬부터 사격 개시! 오케이 자 이것도 상창제거 확인하고 이제 내리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네. 전혀 안달아본 적성독총이잖아요 네. 그렇죠자 그러면 이제 준비를 하시죠 네. 삽탄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삽탄 됐고 하알일반 정전됐고 지금은 일단 안전으로 났고요. 네. 본인이 이제 자세 좀 잡아 보시고 준비됐다 싶으시면 네. 내려서 안전 해제하시고 사격 개시하시면 됩니다. 네. s o u l d a r e a d y standby. 이렇게 앞으로 밀어서. 아, 네. 그렇죠. 제거하고 동시에 이 선이 끼는데 안전한 방향으로 격발 펌프 액션 시작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게이지 펌프 액션입니다. 렌지 한! 렌즈 아, 그리고 처다 장수만요 네. 선생님이 처다 <웃음> You're ready? Stand by! Go! 오! 왜 검사? 어, 잘하는데. 와. 어때요? 파 들어요. 자 아, 이번에 솔총 뭐라고요? 반자동입니다. 반자동 샷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이렇게 쏘고 이렇게 쏘는 게 아니라 네. 당기면은 당기 막 쏘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레인지하! 레인지! 약간 사냥꾼 같은데 그렇죠. 네, 사냥꾼 피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활이랑 소총 있잖아요 아, 더잘 맞겠네. <웃음> 준디어 레디 스탠바이 고! 훅 와우 어때요？와우 아 이거 뭔가 되게 깔끔 해요.